안녕하세요 코딩네이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엑셀의 계산 전부를 파이썬으로 수행하는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곱셈을 통해서 곱하고 더하는 작업을 파이썬으로 이미 해봤으니까 진행에 있어서 가장 복잡한 단계는 끝났어요 나머지 작업들은 간단합니다 먼저 각각 동그라미 위에 위치한 특정한 숫자들을 일괄적으로 싹다 더해주고 이 작업을 해주면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아직 0과 1 사이의 숫자로 우겨넣기 전인데 시그모이드 함수까지 이용해서 0과 1 사이의 숫자로 변환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최종적으로 모든 동그라미의 숫자가 0과 1 사이가 되면서 한 번의 진행이 완성되는 것 여기까지가 남은 작업인데요. 송구스럽게도 지난 영상들을 찍으면서 제가 실패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숫자가 이렇게 되어 맞고요. 이전 단계인 우겨넣기 전의 숫자가 이렇게 돼야 맞습니다 어디서 틀렸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동그라미와 연결되어 있는 선들의 숫자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순서로 제가 표에 정리를 해 놨었어요 근데 제가 헷갈려서 동그라미 위에 있는 숫자는 자이 순서대로 써 놨습니다 즉 하나, 둘, 셋, 넷, 다섯 즉 꼬였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 순서가 이렇게 돼야 맞고요 예 다음에 예, 그 다음 예 예, 예, 이렇게 되어 맞고 최종적인 결과가 지금 보고 계신 이 숫자가 아니라 네, 이렇게 되어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행렬 곱셈한 결과가 이만큼의 코드인데요.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위에 숫자인 이만큼을 다 각각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얘를 어떻게 더하냐면 그냥 더셈 기호 쓰고 더셈 하시면 됩니다. 괄호를 열었어요. 10.799 쉼표 3.502 1.372, 0.705, 0.973 이렇게 다 더한 다음에 또 Shift, Enter를 쳐볼게요 자 그러면 놀랍게도 각각 다섯 개의 결과가 잘 나왔습니다 지금 뭘 보고 계신 거냐면 이 숫자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마이너스 1.18까지 마이너스 1.18 여기 있죠 그러면 이 다음에 해야 될게 이 시그모이드 함수에다가 우겨 넣는 거잖아요. 요거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얘를 계속해서 이렇게 들고 다닌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만큼의 그긴 수식을 계속해서 독사 붙여넣기 하는 게 귀찮으니까, 저는 여기다가 x라는 어떤 뭐 그릇이라고 지금은 일단 표현할게요. x라는 애를 만들어 놓고는 지금까지 여태껏 계산했던 거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런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X라는 그릇에 짠 저장을 해 놓을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키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X라는 애만 불러내면네그 계산된 결과 있죠 계산된 결과가 X에 안전하게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언제든지 꺼내다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편리한 게 뭐냐면요 특히 우리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x를 해야 되잖아요. 즉이 모든 값에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데 이것 역시 이 x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만 해주시면 짠 하고 부호가 싹다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 해볼게요. 분자 1이 있고 분모에 그만큼이 있습니다. 자 먼저 분자. 분자는 1입니다. 나누셈 기호는요. shift 왼쪽에 있는 슬래시키고요. 분 모를 쓸때자 바로를 열어줄게요. 자1 더하기 여기서 잠깐 멈추고 보시면 요 1이 예고요. 이 나눗셈 기호가 예고 자1 더하기까지 지금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얘를쓸 차례예요. 그러면 얘는 어디 있나요?라고 물어보시면 우리가 np mat mul 즉 np에 있는 어떤 도구 중 하나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썼듯이 여기서도 얘를 바로 꺼내서 써올 수 있습니다 np.exp 입니다 이 문법은 이렇게 쓰시면 자 이렇게 괄호까지 써주시면 이만큼이 지금 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괄호 안에다가 쓰는 게 바로 얘를 몇 제곱 할 거냐라는 이 괄호 안에 있는 숫자가 얘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미 위에 x를 해놨잖아요 그 앞에 계산 결과인 얘에다가 이미 마이너스 부까지 시킨 애를 하피에서 여기다가 저렇게 하시면 짠 하고 다섯 개의 숫자가 다 0과 1 사이에 우겨 넣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결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맨앞에 수는 어 0.1359, 네 0.14 맞죠? 0.282, 0.28, 0.98, 0.95, 0.98, 0.95 마지막으로 0.14까지 이렇게 잘 나오게 됐습니다. 코드를 조금만 정리해 볼게요. 정리할 해도 없죠?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되는 건데, 어, 최종적인 결과는 뭐라고 할까요? 이름을 좀 바꿔볼게요. 얘를 x1이라고 하고, 그러면 얘도 x 1이되겠죠또 x1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계산된 이 최종적인 얘 있죠. 얘를 또 x2라는 애에다 저장을 해볼게요. 그래서 실행을 시키고 x2 불러내보면 네.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고 또 그다음 진행을 해 주시면 돼요 네 이제 마지막 진행입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보고 계신 화면은 두 번째 진행의 첫 번째 동그라미고요 이것은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지금 만약 컴 앞에서 코딩을 직접 하고 계시다면 영상 잠깐 멈춰놓으시고 제 설명 없이 스스로 힘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권장 상황이에요 그러해 볼게요 네뭐 이제 다 그냥 반복일 뿐이죠 요두 개가 선 위에 있는 숫자고 요게 동그라미 위에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얘를 자,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조금 변형을 해주면 돼요 이번에는 동그라미가 다섯 개가 아니라 두 개죠 이 밑에 세 줄은 필요 없을까 날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4.302 대신에 자, 이렇게 다섯 개를 이 방향 괄호 방향으로 써주고 얘를 이 괄호 방향으로 써주고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입력값이 얘가 아니라 앞서 계산한 얘가 입력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쳐주면 될것 같고 이 부분을 또 어떻게 고치면 되냐면 다섯 개의 숫자를 더하는 게 아니라 얘랑 얘만 싹 더하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해볼게요 네 이렇게 선에 있는 숫자들은 다섯 개를 우연료 잘 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입력되어야 될 부분을 예를 그냥 다싹다 다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고 우리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야 되는 대상이 W하고 X2죠 자 그래서 스태츠라고해둔 부분을 X2라고 붙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위에 더해줘야 될 숫자들 얘는 간단합니다 얘와 얘예요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Shift, Enter. 하고, X2의 값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0.959, 0.036이 나오는데, 네, 거의 맞, 거의 맞는 게 아니라 마, 맞을 겁니다. 제가 셀 서식을 대로 받고 나서, 좀 말이 안 나죠? 네, 소수점을 조절을 해놔갖고, 네, 0.03646, 0.64646, 0.9599, 3 0.95993. 네, 잘 나왔습니다. 엑셀에서 한 계산 파이썬으로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서없이 설명한 부분도 있고 반복의 반복이라서 그러실 수도 있었겠는데 여기까지 아무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파이썬으로 기초적인 작업을 해봤으니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학습 드디어 이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론적인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강사도 아니고 누굴 가르쳐 본 경험도 미천한데다가 전업으로 하는 유튜브가 아니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늘 많습니다. 그럼에도 영상 재미있게 봐주시고 열심히 따라와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조금은 속도가 더디더라도 퀄리티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영상 제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